여기 왔는데 수유미식회에 나온 되게 유명한 냉동삼겹살집인데 제가 한번 저번에 와가지고 네. 술을 오지게 먹었어요 오늘 두 번째 방문을 현우랑 하려고 왔어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 우리 두 번째 이따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Go. 아 맛있겠다 대박이다 이게 두 개야? 어 이게 두 개야 졌 <목소리> 밑반찬이 돼 있어요 오, 허가스. 야, 바보. 바보 어, 하나. 하나. 하나만. 오, 허밥스 하나? 만 이거 허가스. 오, 허가거 오, 허가 오, 허가스. 오, 허가스. 오, 허가스. 오, 허가스. 오, 먹고 여기는 숙성에 파는데라고 저희는 숙성에 술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참치, 음. 송어 이 광어 껍데기 있는 건돔 도미 그다음에 이거는 빵어 그다음에 이거는 연어 와사비는 또 듬뿍 주셨습니다 와사비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와 와사비 짠! 한만나요. <웃음> <웃음> <웃음> 올라온다고. 나왔고요. 저희는 오늘 노는 날이어가지고 텐션을 업 시키려고요. 얼굴도 빨개졌어요. 그래서 쇼. 이번엔 저희 저희 루프탑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쪽 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누구로 가보자 <웃음> <웃음> <사람을 부인. 웃음> <웃음> 치내냐 잘나오네 이렇게 한거 주 <웃음> <웃음> 우리 두개 시켰고요. 한 리치펀치, 그 다음에 모스큐뮬 모스크물. 근데 모스큐뮬이 술이 좀 세네요. 이건 좀 세고 내 입맛에는 야 술이 약간 이렇게 빠른 입맛이 있어야지. 보드칼 넣는 데도 달아요. 됐어 해 스튜바. 대세대 4번 다시 주튜 우리 느리보다 크구나. 배터리가 없어요. 그 지금... 다돌 밥을 먹고 왜 사냐고. 아니 밥을 먹었. 들어갈거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감니요 <감상적이었다. 웃음> <고마워요. 웃음> 남자세요? 여자세요? 한 <선> 돌아봐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야달라고지독가있 그냥 도맛있맛있밥 먹자. 할로윈 파티인 거 맞죠? 오늘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없죠 일단 넘어가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맛있겠다 어우, 어. 이게 할로윈 느낌이네? 할로윈 느낌인데? 나 접어 이렇게 할까? <웃음> 이렇게 하자 난 이런 걸넣어 나도 한번 찍어야겠다 안녕 뭐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공장한 거 뭐예요? 공룡이에요 공룡이라고요? 네. 본인은요? 저는 원시인이요 아 원시인 이 <웃음> <웃음> 오늘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고기, 러장이에요 예, 예, 예. Disco! Disco! Disco! Disco! Disco! Disco! Disco! Disco! Disco! Disco!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이쁘다 너무 이쁘다 와대박이다 아, 진짜 아니, 안... 다음, 그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셋아 우리 친구 내가 아우 와사번 진짜 가셨어요? 안에 예요이것도 <아니>, 있어요? 와. 오, 오. 오. 좋아요. 조이시 한번 해줘. 이시 조이시. 잠깐 잠깐 나. 야. 아 원숭이구나. 원숭이야 또 원숭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이야 메이. 어, 오, <웃음>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야, 대박이다. 메이 메이 메이. 소리도 이렇게 하죠. 네. 맞아요. 대코다. 와. 하. <웃음> <웃음> <웃음> 너 누군진, 누, 무슨 캐릭터인지 나아냐? 아니야? 대자나오 나와!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 오케이! 됐어요! <웃음> 이게 제대로네 <웃음> 대박이 네 대박이네, 대박이네. 대박이네. <웃음> 이렇게 대박일지 몰랐어요. 진짜요아증요짜요진짜요요짜요짜짜요짜요요 <웃음> <guarante Dokens Soccer>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이쁘겠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게 뭐예요? 우주.. 우주.. 우주. 아 깜짝이야 <웃음> 이거 <웃음> 귀여워 귀여워 생각보다 어, 귀여워. 너무 예쁜거 아니에요? 여기. 안녕 안녕 한번 움직이지 마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 o me, n t e